ME NEW MENU This consonant, which looks like a square, sounds like letter M. And this consonant, which looks like a letter L, sounds like letter N. P Pi, JA PIZZA PIZZA MA RI NA RA MARINARA 마리나라 마르게리타 마르게리타 마르게리타 로마나 로마나 로마나 스파게티 스파게티, 스파게티 카, 르, 보, 나, 라. 카르보나라, 카르보나라, 카르보나라 봉골레, 봉골레, 봉골레, 볼. 로 네, 세 볼로네세 볼로네세 타코 타코 타코 푸리또 부리또 브리또 케사디야케사디야케사디야나초나초나초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 a m e r i c a n o 木木木木木木木木木木木木木 a 木木木木木木木木木木木 c 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딸기 주스 딸기 주스 스트로베리 주스 망고주 mango juice mango juice p 인 in a apple, su, p p e p i n e a p p l e spring pineapple spring Ki, we, o, G Kiwi orange Kiwi orange